이제 제가 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 국내에서 어떤 새로운 디자인 전시회를 창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매크로한 명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쫓아가기 위한 전술이 몇 가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서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우리나라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어떤 입체적인 거버넌스 활동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관련 전시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기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코리아가 11월 초에 개최했는데 킨텍스에 갔더니 약 2개월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몇 칠 후에 보니까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불과 2주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또 다른 전시들이 따로따로 개최가 될까 다 가서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킨텍스에서 개최됐던 전시는 완전한 산업 전시였습니다. 산업부가 주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굿 디자인이라든가 뭐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엑스에서 개최됐던 디자인 페스티벌은 어떤 좀 성격이 많이 다른 형태의 디자인 그 전시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시들은 다 각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기관이 됐건 회사가 됐건 매거진이 됐건 잡지사가 됐건 이런 주체기관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전시를 새롭게 기획해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거버넌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 계신 분들도 자꾸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저는 또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저기 권 대표님과 저는 의견 100% 공유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하는 의견인데 우리 한중일을 3개국이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 전시회가 개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기획 단계부터 한국부터 하고 일, 중, 일본, 중국 넘어, 넘쳐가야 어넘될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던 때 보면 디자인 전시회가 베이징, 도쿄, 한국에서 개최되는 게 불과 두 달이 채가 안 됩니다. 북경계 9월 말이었고요. 일본계 10월 초, 우리나라가 11월 초입니다. 불과 제가 볼때약 3개국이 협의만 한다면 동기간에 비슷한 시간대에 한 전시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쿄, 베이징은 베세토라인은 불과 2시간 안에 서울에서는 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다 물리적인 이 공간도 넓, 뭐 굉장히 멀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유럽이든 미국에서 디자인 관련된 바이어들이 찾아왔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전시회 돌아보면 30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지금 개최되는 전시회 규모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베이징과 서울 도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라면 아마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는 아까 뭐 말씀드린 내용에도 있겠지만, 동양적인 철학도 갖고 한자 문화권이고, 뭐 아이덴티티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3개국이 이 동북아시아 쪽을 아우르는 어떤 대표적인 마이스 디자인 전시회 또는 디자인 컨벤션 디자인 마이스 행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뭐 콜라보레이션 얘기 너무 많죠.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들이 다뭐 굉장히 공동의 선, 공동선을 추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동양적인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그 기반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 남을 수 있는 디자인은 오히려 뭐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스트티브한 이노베이션 디자인이 아닐까 어떤 저희가 파괴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디자인이 돼야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어텐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ict 뭐 자동차 우주선 이런 게 제가 여기 지금 언급을 해놨는데 애플이 아이워치 만들었죠 구글이 자동차 무인 자동차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론 머스크인가요 그 친구 전기차 테슬라 하다가 스페이스X라고 해서 우주선 비즈니스까지 열립니다. 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이라는 걸 매개체로 놓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디자인한다라는 차원에서라면 이 산학연의 협업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글로벌 네트워킹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들 또 네트워킹이 있으시니까 더잘 앞으로 해가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전시회와 마이스 얘기를 하시면 하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시회의 본질의 기능은 B2B입니다.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전시장에 왔을 때는 분명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비즈니스가 상담이 돼야지만 그 전시회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쇼도 현장에서 외국에서 오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빈을 팔고 저기 부자재를 팔고 머신을 팔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올리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디자인하시는 분 또는 비즈니스 산업계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이 다 머리를 맞대시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에 기반한 디자인 전시회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킨텍스 전시, 코엑스 전시 다 가봤는데 저는 비즈니스라는 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학생들 와서 사진 찍고 있고 킨텍스에서는 아예 사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아, 이러한 전시를 왜 만들어놓고도 이렇게 활용을 못할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 전시를 주최하거나 기획하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말씀드 저기 권 대표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디자인, 전시회들, 디자인 전시회를 디자인 전시회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제가 볼때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전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서 페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 디자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디자인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해가면서 보면 굉장히 양질의 훌륭한 디자인 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획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뭐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지금 그 킨텍스에서 했던 디자인 코리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정부에서 행사를 대행하는 대행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최저가 입찰이니까 다 기획하는 회사들이 입찰에 들어갈 때도 저가 입찰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어디선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그 정부 행사에도 보면 장기 계약을 통해서 그 회사에 한 명이라든 두 명이든 전문가가 계속해서 상주하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스타디하고 인사이트를 가져야지만 디자인 전시회가 조금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전시 디자인 오브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시 저희가 이제 전시를 주최하는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그거 말고 또 다른 협회가 있습니다. 전시를 부스를 시공을 하고 이러한 공사업체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전시 디자인 오브제를 생산해내는 능력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해외 전시 가셔 보시고 저희 국내 전시 와서 보시면 전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에 대한 능력도 저희도 굉장히 떨어지죠.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계속해서 업계 교육, 업계 발전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많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또 디자이너로서의 갖는 그 철학이 있으실 테니까, 저희들한테도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건 반드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뭐 오늘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모임들이 단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간을 두고서 어느 정도 뭐 리드 타임을 두고서 저희가 쫓아가야 된다라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서 내후년에는 가령 뭐 하반기에 한국에서 전시를 다 통합하겠다. 뭐 훈련에는 어떻게 되겠다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이스 산업, 전시 산업이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커피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13년의 전시를 끌어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계시고 또 능력도 뭐, 제가 그 디자인 전시들을 가서 봅니다. 디자인 전시들을 가서 보시면 기획해내는 능력이 저희 주최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철학도 있으시고 모든 걸다 갖추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견이 좀 공유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페어를 그려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 동부가에서 대표 전시회가 하나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성을 얻어, 전문적인 부분, 정보나 테크닉을 얻어갈 수 있어야지만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컬처노믹스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남과 동떨어진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라는 요인을 반드시 저희는 접목을 시켜야지만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전시장에서 무슨 공연을 하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커피 공연을, 에, 콘서트를 합니다. 콘서트도 커피에 관한 노래들로 주제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를 아까 성공적인 요인으로 끌어 가야 되는 건데 바로 그 저희가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넣기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가능성 그 다음에 행사를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아이템들을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익스팬더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 전시회를 열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과 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죠. 이세 가지를 담보한 상태에서라면 전시회는 제가 봐도 런칭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굉장히 그 잠재력이 많은 시장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훌륭한 양질의 재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면 제가 봐도 지금이라도 리빌딩을 한다면 굉장히 우수한 양질의 디자인 페어가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저희도 행사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올 때는 그 순간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엄청나게 큰 실수도 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저희가 그 와중에도 세 가지만큼은 꼭 철도하게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행사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업계, 이제 한, 저희 산업계가 다 같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스킨십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와도 아, 이 행사는 뭔가 다르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컨셉은 뭐 저희도 STP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할 때 한국에는 푸드 관련 전시 또는 식음료 관련 전시 주류 관련 전시가 이미 기존의 행사들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최할 때는 그 전시들과 분명히 차별화된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야 됐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피 애만 커피와 티에만 국한을 하면서 그 본연의 자세에서 본연의 주제에서 그 아이덴티티는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타겟팅을 했습니다. 푸드 전시를 가보면 뭐가 다르냐 어, 주변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들 장바구니들부터 오시는 분부터 학생들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관람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볼 때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지속성을 놓고 볼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로얄티를 가질 수 있는 고객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층을 명쾌하게 정하고 갔었고요. 그럼 행사의 포지셔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다른 행사들과 제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희끼리 표현을 합니다. 컨셉이 들어가 있는 컨셉슈얼 익스비션을 하자. 그리고 비록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내자. 브랜드 익스비션을 하자고 굉장히 좀 많이 애를 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신 관람객과 참가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컬처너믹스를 끓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를 좀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인더스트리 부분은 뭐 우리나 저희가 전시회도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 커피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전시회가 인더스트리 자체도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 농수산 식품이 아닌 상태에서도 원부자재라든가 프랜차이즈라든가 창업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중국, 북경, 상해 이런 그 일성도시에서 제일 커피숍이 많은 데는 스타벅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딘지 아십니까? 만커피라고 있습니다. 그 커피의 대표자는 아이러니하지만 한국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커피를 그렇게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를 유지하고 굉장히 양질의 그, 아니, 좋은 로케이션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스, 스스로 다 하면서도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조건을 제시를 하시면서 뭐 저희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굉장히 거칠게 네. 거칠고 아주 그 고가의 유지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고자세를 유지하면서 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분이십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생활력도 강하시고 머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어 저희 커피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점차 저는 확 수출은 확대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디테일 부분입니다. 전 시장에 왔을 때 저희가 키워드로 삼는 부분은 오감 만족이었습니다. 물론 커피라고 하는 매개체 자체가 주는 향이 있고. 이뭐 후각부터 벌써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행사를 만들어보자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현장에 앉아계시면서 즐기시고 더 오래 체류할 수 있게끔 사실은 어떤 의도는 있는 거죠 저희가 공연을 하고 돈을 더 써서 사람들을 몰론 모은 대신 그 사람들은 앉아서 쉬면서 저희들 저시가한 바퀴 돌걸두 바퀴 돌게 하기도 하고 나름의 목적은 가지고 있었던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딩 강화입니다. 사진들로 보시면 뭐좀 이따 나오겠지만 전시장 내부의 모든 것에다 저희는 투자를 해서 행사 명칭을 담은 공간을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SNS 많이 활용하시죠. 오신 분들이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서 자기 페이스북이나 자기 SNS에 다 올리십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럴 마케팅은 확실히 저희가 효과를 봤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연대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이제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바리스타라고 하죠. 그 챔피언십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또팀 뭐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놨고 이러한 행사들을 저기 이제 뭐 로스터스 챔피언은 이제 커피 뽑는 사람들. 그 이것뿐만 아니라 쇼콜라띠에라고 해서 초콜릿 만드는 사람들. 뭐 젤라또라고 해서 이태리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 콘테스트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해마다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옆 사이드에 있는 인더스트리까지 디저트 분야 시장까지 계속해서 전시회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험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뭐 참가 기업들이나 저희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게 과연 오신 분들이 함께 스킨십을 할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또 논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 보시면 저기 우측 상단에 브루잉이라고 있죠. 저희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목공으로 부스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연사들 또는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일반인들한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흘 내내 뭐 커피, 브루잉, 라떼아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만원 정도 이렇게 뭐 재료값 정도만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로얄티가 저희들한테 점점점점 높아 가 주셨죠. 그다음에 또 유, 영국에서 먹는 뭐 애프터눈 티 파티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계속 갖다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페어도 제가 볼때 그런 하드 하, 저희가 보는 하드한 콘텐츠 말고도 소프트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디자인 페어 하시던 분들 계시는 저기 하시는 회사에서도 오시, 와 계시던데 그러한 분들은 향 프로 하, 내년부터 향, 행사를 기획을 하실 때 어떤 매개체만 커피와 디자인을 바꾸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본 행사를 하면서 아까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해서 해외 유명한 어, 강사들 또는 뭐 셀러브리티들을 굉장히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비용이 투자된 것이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3년 전 부터 굉장히 빠른 피드백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서로 간에 추천을 해주시고 서로 간에 이 행사 꼭 가봐 아니면 이 사람은 한번 니네 행사에 모셔가 봐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저희 행사를 살찌우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제가 모르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밀라노 디자인 전시는 여러분들 디자인하시는 분들끼리 입소문이 계속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신도 내년엔 꼭 가봐야 돼 너도 가봐야 돼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시회가 노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도 뭐 저희 여기도 지금 체리스 초이스라는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다가 어떤 컨셉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경연장입니다. 저희가 참가 기업들한테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부스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드니까 어떤 일정 공간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다 DP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텔링을 합니다. 자 체리가 뭐냐면 커피가 따, 따기 전에 그 빨간색 열매에 잃는 걸 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체리가 나와서 이제 말려지죠. 말려서 빈이 되고 뽑가, 뽑고 브랜딩하고 뭐 그라인드에 갈고 저희가 이제 핸드드립을 하던 아니면 머신에 하던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저희 입까지 오는 과정이 있죠.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체리스 초이스라고 해서 체리가 만들었다. 체리가 선택한 길이라는 의미로 해서 어떤 신상품들을 쭉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DP를 다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오신 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오시면 다 이해를 못하시지만 굉장히 나중에 피드백도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전시회는 훨씬 더 볼륨도 커져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다. 뭐 어떠한 행사든 다 공식 행사들은 있겠죠. 근데 저희 그 아까 여기 계신 분도 이제 국제 커피 기구의 위원장님이십니다. 저희 나라에 오실 때 저희 나라나 정부에서 초청한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브라질을 날라가서 ICO 50주년 행사 때 찾아가서 저희 행사 때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분이 가서 ICO라고 하는 그 국제커피기구의 공식 홈페이지에 다뭐 릴리스해주고 저희 행사 어나운스 다 해주고 저를 3월에 오라고 하더니 저희 행사에 대해서 공식으로 서포트하겠다는 라 MOU까지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커피 전시에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을 자꾸 저희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모시고 온다면 라 한국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페어에 대한 레퍼런스 자체도 상당하게 많이 순식간에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포럼도 저희가 개최해서 포럼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투자는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반대의 보상도 상당히 크다는 라 것은 저희도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딩입니다. 뭐 전시장 내부의 모든 공간에 저희는 이 카페쇼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나 많이 노출시켰죠. 그냥 단순하게 노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쉬고 또는 즐기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해외로도 뭐 많이 마케팅할 수 있는 간접 마케팅을 저희는 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방향을 달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내부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홀과 홀을 이동하는 공간에도 저희는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다 목재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는 문화 마케팅이죠. 뭐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또는 공연 같은 것과 티켓 마케팅 쉐어링을 해가면서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같이 할수 있게끔. 그다음에 뭐 중간 같은 사진들은 요런 뭐 사진들은 보시면 저희 행사의 자원봉사자들이나 뭐 카페리안이라고 해서 같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사진을 다 올려드려서 그분들도 같이 동기부여를 하고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들로 모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념품까지 행사에 대한 로고를 확실히 심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불과 98부 수밖에 되지 않은 전시회가 커피 한톨 나지 않았던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라든가 배후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미국 전시보다는 영향력이 좀 떨어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커피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한몇 1, 2년 사이에 따라잡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저희도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더욱이 우리 같은 한국,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잠재적인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도 저는 반드시 비슷한 연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행사를 이렇게 해서 커피 한톨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전시를 만들어 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을 두드려서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이런 디자인 관련 전시회가 있다면 비단 아까 한국에서만 자꾸 디자인 페어, 디자인 페어 하실 게 아니라 일부의 강연에 말씀해 주신 권, 권 대표님처럼 한중일을 아우르는 그런 행사가 많이 좀 개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